할리 데이브슨 홍제님들과 함께 가을철 라이딩을 해볼까 합니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그룹투어링을 하는 것 같은데 가을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추워지는 겨울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봤습니다. 오늘 또 맛있는 맛집 투어링까지 겸해서 즐겁게 가을라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안하려고 하다가 이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아까 멋있는 길을 지나왔는데 좀 아깝네 자 가보자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약간 추울 줄 알고 약간 껴입었는데 약간 기후였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포근하고 아침에 안개가 좀 많이 끼면은 이게 오후에 따뜻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안개가 좀 많이 꼈었거든요 엄청 구불구불하네요 이 청림대가 그... 진안쪽에 있는 모래재보다도 훨씬 더 이게 구불거림이 더 심해요 보면은. 모래 대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커브가 생기는데 여기는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갑자기 거의 막 90도로 꺾이듯이 꺾이는 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원처럼 360도가 막 오는 그런 데도 나오고 굉장히 변함을 상하기 때문에 이 길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렸다가 잘못 달리면 이렇게 이런 길 같은 경우는 초행자들은 바깥쪽 차선으로 뛰어나갈수 있어요 금방도 막 쭉쭉쭉 그는 소리가 나죠 센서 놓는데 굉장히 가파른 속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이 크게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스텝 센서가 막 쭉쭉 긁히죠 아 진짜 멋있다 진짜 이게 가을라이딩의 참맛이죠 이 낙엽 살짝살짝 날리면서 색깔도 예쁘고 자 정읍에 도착했습니다. 정읍이 유명한 거는 저는 가을철에 딱 떠오르는 게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구절초, 그 다음에 내장산 단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내장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내장산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그 단풍길이란 길이 있습니다. 그 와인딩길인데 그 길을 지나가게 되면 순창 강천산이 나오고 그 강천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전라남도 담양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이 길이 가장 예쁜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좋다. 이제 조금 한 제가 볼땐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돼야 이렇게 전체가 빨갛게 자 이곳에 오면은 항상 척이 편의점에서 항상 쉬는데 오늘은 그냥 바로 가시네요 아까 한번 쉬어서 그런지 자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장산 단풍길입니다 좋다 와, 멋있, 진짜 시원하다 길을 다 내려왔습니다. 이 단풍길을 내려오게 되면 이제 지 지역이 순창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 강천산이라고 순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이죠. 이야, 순창에도 메타세카이이렇 있구나. 이름도 잘 졌어. 곡성가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곡성가든이란 곳인데 여기가 이 이름으로 들으면 은 완전히 무슨 회관 같잖아요? 무슨 오리탕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여기가 레스토랑이래요 근데 꽤 핫한가봐요 여기 여기가 예약을 안하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온다고 그러네요. 차들도 많네요. 지금 보니까. 아, 이렇게 조경을 예쁘게 꾸며놨네요. 여기 가족들 오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연인들 드라이브 코스로 딱 와서 칼질 좀딱 하고, 어,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느낌상은 완전 오리탕이나 파르메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이름과 그런 위치인데 와 이런 데서 진짜 랍스타나 아니면 스테이크를 팔다니 토마호크 이런 거판대요 그러니까 완전 허를 이렇게 딱 찌른 거야. 인테리어도 완전히 진짜 무슨 저기 뭐야 진짜 민물매기 매운탕 <웃음> 이런 거할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인데 와 양식을 하다니 진짜 그런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요즘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자동차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런 거 타고 싶어. 에, 진짜 이런 거 타고 싶어. 차를. 하,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혀. 꽉차 있죠. 꽉차 있어. 아, 진짜. 기가 막혀. 아,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헬로윈이 다가오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식당에다 다 꾸몄네요. 여기 사장님이 <웃음> 올드카를, 올드컬을... <웃음> 뭐야 저거. <웃음> 네, 올드카를 좋아하시나 봐요, 여기 사장님이. 하 <웃음> <웃음> 아랍어 요해산 아니 해게인가 응. 어. 오인가 오이? 음. 피키색으로 이렇게 해 갖고 개나 똑같아. 똑가똑같은거 식사 맛있게 하고 이제 군산 쪽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복귀할 건지 이렇게 돌아갈 건지는 저 앞에 가는 로드 형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죠 아무튼 여기 고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색적이었어요 그냥 이런 시골에 아 그런 스테이크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게 좀 이색적이지 않았나 맛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최고급의 그런 맛은 아니었고요 네. 먹을만하다 특히 가족들하고 오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경시설이 잘돼 있어서 아이들하고 하고 이렇게 사진 찍기도 좋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복귀 전에 여기가 임실인데 옥정호 주변에 있는 미스티라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차가 많을 때는 들어갈 장소가 없는 곳인데 오늘은 다행히 형제님들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형제님들과 함께 맛있게 커피 마시고 이제 복귀 라이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부터 군산까지 대략 1시간 한0분정 정도 릴릴것습습다다는 길까지 안전하고 조심하게 일본에겠습니다서산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나요. 지금까지 사막동 흐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